뭐야 하, 대박 실버 버튼 대박 대박 대박 와 이거 유튜브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실버 버튼이잖아 완전 실버 버튼 같은데 오 마이 갓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비키 우와 실버 버튼 온다 그랬는데 진짜 왔지요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와 신난다 지금부터 실버 버튼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와오 떨려 오! 오! 초, 초. 오! 오! 두근대는 순간입니다. 아, 어떻게 됐지 오! 오! 우와. 오! 여기 명함 같은 거 있고. 어, 저 이거 검은색 이거 열어 볼게요. 열어 본다. 어! 오, 오! 뭐야? 어, 이거 종이 영어로 된 거. 이거 없으면 우와! 우와! 버멎입니다 우와! 참.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아 이거 기스날까봐 껍질 까지 볼까? 아, 아니 깔게. 오, 오 대박.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예쁘다. 와 실버 버스 여기 카드에 리기라는 사람이 이거 검사 잘했대요. 와 감사합니다 리. 오 그리고 여기 영어로 된 편지. 음. 아 봅시다. 아 뭐야. 와, 와, 영어로 참 좋은 말이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 좋은 말이고,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하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어, 와우, 사인 멋있네요. 역시, 아, 수잔. 어, 유튜브 시, 시오, 사장님, 수잔, 오이치키, 이사람, 이사람이. 오, 저 유튜브 사장님한테 받은 거예요 이거? 실버 버튼, 대박, 대박. 케케케케 오비키 이거 어디다 걸어야 될것 같은데? 아나 손도 안 씻고 아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도 안 씻고 있네 너무 마음에 흥분했어 손 씻고 와서 걸어야겠다. 아! 나 왔나? 어? 이거 뭐야? 실버 버튼이야? 우와.. 이거 언박싱하고 있었구만 내가 숨겨주겠다 손을 씻고 우리 실버 버튼을 만들려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깨끗이 깨끗이 깨끗이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실버 버튼. 아아 아. 실버 버튼. 이 어? 뭐야? 어디 갔어? 어 어떻게? 실버 버튼 사라졌잖아. 쪽지가? 실버 버튼 내가 가져간다. 음하. 이거 글씨체가 오리온인데. 내가 잘 숨겨놨지. 잘 찾아보시길. 아, 진짜 뭐 나오면 가만 안둬. 날랑 이렇게 쪽지만 남겨놓고 장난해, 쳐? 어? 힌트? 힌트. 뽑기 안에 힌트가 있다. 뽑기 안에 힌트가 있다고? 내가 꼭 실버 버튼 찾는다. 으아! 힌트를 찾으러. 이 뽑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말 내 실버 버튼 어디갔냐고.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과연 힌트가 뭘지? 아 진짜 오리온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힌트가 뭐야? <웃음> 힌트? 어? 뭐야? 힌트? 치유? 디그? 미음? 이게 무슨 말이지? 힌트가 초성 하나 더 뽑아야겠다 뭔지 모르겠어 <웃음> 하나 더 뽑아도 이번엔 제대로 된 힌트가 나와라 뭘까? 뭘까 뭘까 이번엔 제대로 된 힌트를 줬으면 <웃음> 어? 힌트 오바키 <웃음> 누나 봐? 아오바키라고 하지 말라고 어쨌든 내방 오케이 내방내방 내방 먼저 가보자 내 방에 있다 그랬어 기기기 <웃음> 재미다 그그그오 <웃음> 여기 있다 이거지 우선 찾아보자 아, 여기도 없고 어디도 아, 없고 어? 이런데도 없고 아 어디 있지 티비 뒤에 있나 없는데 아 없잖아. 어디다 숨긴 거야. 아. 잠깐만, 어깐긴 숨긴 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내랄 내랄 내랄 내랄 아 뭐냐고 왜 숨기냐고 죽는다 재밌잖아 <웃음> <웃음> 아, 재밌다 <웃음> <웃음> <웃음> 너 진짜 가만 안둬 <웃음> 어? <웃음> 엄마다 엄마 엄마 실버 버튼 어때 뭐가 와? 엄마! 이거 봐! 실버버튼! 실버버튼 왔어!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왔어? 어머 한번 보자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은장 좀봐 어머 이야 얼굴이 다 미치네! 아 어, 세상에! 엄청 예쁘지? 엄청 고급져! 어머, 얘 이거 걸어놔야겠다, 어? 여기에. 음, 근데 이거 어디다 걸지? 얘는 여기다 걸면 되잖아, 여기. 어디? 여기 이렇게 걸면 되겠다. 어머, 예쁘겠다. 어머, 딱이겠다. 우와, 실버 버튼 걸렸다, 우리 집에. 우와. 어머야 세상에 언제 실버버튼 받을 줄이나 알았니? 어머, 어머 감사하다요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네. 고생은 무슨 난 진짜 오키님들 너무 좋아서 하는 거야. 진짜 난 너무너무 재밌어 만들면서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많이많이 많이 만들게요. 맞아? 내가 방구 방구 맨날 낄거야! <웃음> <웃음> 아, 방구 방구 뽕뽕 뽕뽕 방구! 방좀 그만 끼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버버튼 벽에 걸기 대단해.